우리 셀파랑 가까운 곳. 여기 왔어요, 무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쏘> <자 gadget> 저 피부, 뭐 어제 숙경스가 백신 맞아가지고 왔어요, 숙경스 집에. <웃음> <웃음> 소고기로 우리 새해는 <새우> 맞아야죠. <웃음> <쨘! 웃음> <웃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응> 즐겨 오늘은 이런 귀여운 티를 입었어요. 진짜 귀엽다. 오늘 마스크도 이런 거 끼고 왔어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 민규 응. 우리 배부야 우리 소울메이트. <웃음> 소고기 나오면 만나요. 나 게장 완전 사랑하지. <웃음> 거기에 육회 <웃음> 육회에 진심이세요? 이에야 <웃음> 우리 더맨더버 <것> 같아 멍청이 <웃음> <웃음> <엄청> 새끼들 <쉽기도. 웃음> 육회 끝. 아 맛있게 먹어볼게요 <웃음> 육회 육회 상회통쾌오반가요 <상쾌>, <웃음> 너무 맛있겠죠 사장님 먼저 먹어봐도 돼요. 음, 음, 음. 음. 맛. 음. 우리 이제 각자 먹고 싶은 거 각자 구워 먹자. 야. 오늘 여기 좋됐어 <웃음> 음. 네, 괜찮아 음생채 음. 양념 계장 음. 음. <웃음> 음. 맛있지? 음. 음. 이 음. 사장님 네? 고기 리필할 기 네. 고기하고 이 네. 고기 네. 고기내고 오케이. 고기하괜찮케이 고기하고 올리브영 직원님이 주신 핸드크림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귀엽잖아 이것도 핸드크림이다 개귀엽지? 뭔가 소녀스러우면서도 시원해 블루베리 크림치즈 무화과 루토스 이여자 아 맛있게 먹어보아요 맛있게 먹어보자고 되게 이거 그거 우리가 옛날에 먹던음 응, 어렸을 때 먹던데 응, 먹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맛있맛있맛있 어머머머, 왜 이러시는 거죠? 어, 이거 수경이 아닌가요? 아닌 걸로. 이거 사고 날지 이거? 응, 시가. 페이 차 왔습니다. 아, 말차 스콘이랑 얼굴. 나는 진짜 얼굴이 너무 사랑해. 어, 오늘 오전 일을 끝내고 집에. 집에 왔거든요. 일할 때 비니 쓰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왜이따왜야 진짜. 존너어없어 <웃음> 오늘도 습경스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바로 나갈게요. 립만 바르고. 어! 보지 마세요! 오늘의 향수는 러쉬의 섹스밤. 이거 진짜 좋아요. 음. 향 너무 좋아 이거. 레고아녀오갔어 머스타드 색깔 슬 아이고. 아이고. 이지 진짜? 소화이 하나도 안되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의버이고 아이고. 아이의 아이고. 아이고. 심쿵해. 갔다 올게. 팔교! 팔해 팔교! 에뭐 먹을 거야? 누나 결국에 창못썼어 오늘 이렇게 수경을 또 만났어요, 이 새끼를. 오늘 이렇게 또 이틀 연속 만났고요. 뭘 먹으러 갈 거죠? 부대찌개 먹으러 왔어요. 잘 됐네. 어기 너무 오랜만에야 작년에 오고 안 왔어. 진심. 캡티. 아, 야무지게 음. 음. 먹네요. <놀람> 네. 더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를 위한 커피를 사 가겠습니다. 포장. 은나 바꿀 거야? 몰래 방문하기. 커피 사들고. 오빠, 응. 나 완전 오랜만에 만나. 야 이거 초점이 잘안 맞는 것 같다. 좋아. 그렇게 하면 맞춰져? 어, 어. 나를 눌러. 알았어. 지금 만나보러 갑니다. 집에서 너무 귀엽죠? 졸기탱인데? 이거 <웃음> 귀엽지? <오오>. 나같지? <웃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웃음> <웃음> 어, 바람에 흩날리는거 보여? <웃음> 빨리 먹고 싶은 그 여자. <웃음> 근데 고안 여덟개요? 내말 들어야지 안 들어야 돼 이사람 지가 8개 먹자고 해놓고 11개 시켰거든요 제말 듣고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에 있는 저거 뭐라 그래? 그 가루 그다쿠야 가루를 존나게 핥아먹고 있어요 아잉 <놀람> 안녕 진짜 <퉁놀람> 귀여워 <손놀람> 여기 왔어요 키부 <놀람> 화이팅 <놀람> 이거 깨지면 안돼데 귀요미 이 마스크도 음, 괜찮 완전 맛있어 그치? 음 이런 트레이도 이쁘다 음. 음. 촉촉해 한입 먹어볼게요 네, 음. 맛있어. <웃음> 제가... 진짜 맛있어 미쳤다 맛있지? 반찬 지린. 우리 어제부터 성공적이야. 까파이고? 아, 응. 음. 음. 어제 숙경스가 이거 사줬어요. 나 아까 진짜 부대찌개 때문에 지속 존나 아파. 섞인 거 같아. 아, 무 귀엽다. 아까 친구가 일하는 뭐야, 홈케이스 가게 갔다가 케이스를 바꿨어요. 너무 귀엽다. 불다. 텔레토비 헤어베어 헤어. 내가 보는 안목 있지? 애만 좀 들어 맨날 싫다고 아니라고 지랄하다가 결국엔 김이요 역시 너 말도 잘했어 한, 한 번에 오케이 한적 없잖아 나 항상